여러분 안녕하세요. Hi everyone! 박세연 프로입니다. 오늘은 그립의 끝판왕! 어, 내가 그립을 잘 잡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잡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재미있게 봐주으면 좋겠고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체를 보시면 그립에 이렇게 중앙선을 보여주는 이 마크가 있을 거예요. 이 마크를 제가 척추라고 보이, 부를 건데 어 일단 왜 척추라고 부를 거냐면 제가 말을 비유로 될 거예요. 왜냐하면 말을 탈때 척추가 불편하면 일단 사람을 떨고요 그리고 클럽도 골프채도 이 척추를 건드리면 공이 잘안 나갈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립을 잡으실 때 이제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잡았을 때 내가 척추에 손이 그립을 잡았을 때 내가 척추에 손이 닿고 있는지 안 닿고 있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자, 일단 다 잡았죠. 잡아, 잡고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한번쫙 열어주세요. 엄지손가락을 쫙 열어주시면 이게 어, 척추가 이렇게 허니 보여야 돼요. 이 중심이, 그립의 중심이 허니 보이셔야 되는데 일단 만약에 이렇게 잡고 만약 왼손이 너무 많이 갔다 이렇게 잡고 엄지를 이렇게 했는데 뭐 애기 통통이가 척추 위에 있다 아니면 어 아빠 손가락, 아빠 통통이가 척추 위쪽에서 이렇게 열린다 이러면 이제 클럽도 아파가지고 말을 안 듣는 거겠죠 그 아니면 오른손이 이렇게 덮여 있었는데 이렇게 열었는데 아빠 통통이가 중간 척추를 건드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것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올바르게 잡냐 자. 척추가 이렇게 있죠. 척추에 있으면 손을 뒤쪽에 놔주세요. 손을 뒤쪽에 놔주시고 이렇게 걸어주세요. 애기통통이는 척추 바로 근접하게 걸려 있어야 돼요. 검지까지 해서 이렇게 또잉할수 있게 걸렸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자, 걸렸으면 엄지는 계속 피고 계세요. 오른손도 받쳐주시고 걸고 제가 네, 네 번째 손가락이 조금 길어서 척추가 좀달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검지까지 해서 이 오른쪽 통통이도 오른쪽 통통이 조금 달라요. 왜냐 왼손이 벌써 잡고 있기 때문에 세, 왼손의 세 번째 손가락에 어, 왼손의 세 번째 손가락에 딱 걸릴 거예요. 그래서 엄지를 딱 어, 이렇게 열렸, 열었을 때 척추가 이렇게 중앙에 허히 보여야 돼요. 여기서 엄지손가락 왼손 엄지손가락은 척추의 오른쪽 오른손은 척추의 왼쪽으로 잡아 주시면 이게 그립의 끝이에요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이거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번 잡아보세요 그러면 정말 달라질 거예요 이러야지 수피네이션도 정말 잘 들어가고요 다운블로 그리고 언어 디비에이션 모든 게다잘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이 쉬운 그립 확인 한번 해보세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다음에 더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Have a g o